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손상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어, 재평가하고 손상 되게 많이 그, 이슈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도 문제가 꽤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 재평가, 손상. 유용자산 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네. 자, 60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자, 한국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어, 1년 초에 건물을 취득했다. 그 다음에 취득 인식 후에 완가 모형을 적용하고, 재평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그 다음에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한대요. 그리고 어, 2002년도에 인식한 손상차손 및 환입액은 얼마냐? 자, 내용을 보니까 취득원가는 500원이고요. 내용는 5년 잔존가치형. 그러면 100원씩 상각이 되겠네. 그 다음에 회수가능액이 이제 바뀐 거죠. 1년 말, 2년 말 이렇게 회수가능액이 바뀌었다. 음.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어, 2개년도로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500원에 이제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400원으로 이제 상각이된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 여기서는 재평가 아니에요. 네. 자, 회수 가능가액이 이제 200원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손상 차손이 인식이 될 거야. 손상 차손은 단기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1년 동안 상각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음. 지금 남은 연수 이제 4년이니까 4년 동안 하게 되면 얼마? 50원이 이제 상각이 되겠지. 그러면 150원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얼마가 되냐면 회수 가능 가액이 다시 400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환입이 되겠죠 어, 환입이 될때 손상에서는 한도라는 게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한도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 한도는 상가 아저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가액을 한도로 하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계속 했다면 지금 어, 장부 가액이 300원이 됐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도가 회수 가능 가액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환입이 되겠죠 그래서 환입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죠. 이거 마찬가지 단기 손익이 되겠죠. 네. 여기서 이거하고 <웃음> 재평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상황을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상황 바뀐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바뀌었다고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회수 가능가이고요 여기서는 이게 공정가치다. 그죠?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럼 이만큼 이제 뭐냐면 재평가 손실이 나왔겠죠. 네. 자, 그리고 공정가치가 뭐가 됐냐. 4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 재평가할 때는 그 이전에 재평가 손실만큼 재평가 이익으로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럼 이만큼 이제 재평가 이익으로 증가를 했을 거야 이 금액이 그래서 평가 이익이 될 거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증가하는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이 되고 이건 이제 재평가를 했을 때요 음.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이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어. 여기서는 이만큼이 재평가 이익이 될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도까지만 환입이 될수 있다. 음. 두개꼭 비교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어, 어떤 경우에는 저기까지 다 올라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아. 또 어떤 경우는 그 전에 인식했던 재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익으로 계산을 하는데 저기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예, 손상에서는. 음. 그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손상차손 환입은 어, 증가되는 즉 어, 감가상각을 한 후에 즉 손상이 없었을 때 그 금액 한도로 이제 환입을 하면 된다. 뭐, 그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자, 6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국세가 2001년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품 생산에 사용을 했는데, 기계장치의 내용률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고, 정액법으로 이제 상각을 한대요. 음, 그럼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 20만원씩 상각할 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 공정가치가 50만원, 그럼 사용가치가 60. 그러면 회수 가능가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 되는 거죠.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그 다음에 순상 차선을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추가적인 자산 손상이나 환입을 시사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3년 말에 회수 가능가액이 이제 변동을 했다. 음. 그리고 3년도 인식할 순상 차선 환입액은 어떻게 될 거냐. 예, 원가 모형상 사용하고 재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입은 인식된 뒤에 한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00만 원을 이제 취득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감가상하면 이제 80만 원 이제 됐겠죠. 첫 번째 감가상각 후의 금액. 자, 회수 가능 가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0, 아 60만 원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그 회수 가능 가액으로 이제 손상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럼 20만 원 이제 손상차손 인식이 되고 자, 6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상각을 하는데 2년 동안 이제 상각을 했겠죠. 환입이 되는 시점은 어 2년 뒤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상각하게 되면 요금액만큼 생각이 되고 이제 30만 원의 장부가액이 됐을 거야. 자 그리고 회수관한가액이 70만 원이 됐대요. 그럼 지까지 올라갈 수있냐를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걸 봐야 되겠죠. 어. 감가상각한 후의 금액 그게 이제 한도가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서는 지금 3년 동안에 상각을 하니까 60만 원이 상각이 됐겠죠. 만약에 없었다면 손상이. 그럼 여기서는 한도가 4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만큼 환입이 일어나겠죠. 30에서 40이면 10만 원만큼 환입이 일어나고 있네. 어, 여기서 물어보는 게 3년도에 손상차서 환입액 물어봤으니까 10만 원.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네. 됐죠? 음. 자, 그래서 61번은 1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이 1년도 1월 1일 날 60만 원짜리 를 취득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었고, 통 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 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12월 30일 동자산의 회수 가능가액이 4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손상 차손 인식했대요. 그 다음에 4년도. 그러면 지금 1년도에 샀으니까 1년도에서 1년도, 2년도, 2년 지났고요. 그 다음에 3년도, 4년도, 2년 지난 거예요. 회수 가능가액이 47만 원 회복이 됐대요. 자, 그랬을 때, 2004년도에 서울이 계산할 손상 차손 환입액. 그러면 2년, 2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 그죠? 내용을 볼게요. 자, 4개 년도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죠? 처음에 이제 60만 원짜리를 이제 취득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상각을 하게 되면 48만 원이 됐을 거야. 그죠? 10년 동안 이제 상각을 하니까. 자, 그리고 회수권가격이 40만 원이 됐으면 지금 8만 원만큼 손상 차손이 인식이 됐죠. 자, 그리고 그 40만 원짜리를 또 2년 동안 이제 상각하게 되면 8년 동안 이제 상각을 하겠죠. 그러면 30만 원이 이제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한도가 되겠죠. 이 한도 금액은 60만 원을 4년 동안 상각한 경우가 한도가 되겠죠. 36만 원. 근데, 회수하니가 이게 47만원이래요. 그럼 여기까지 모올라가겠네 환입금액은 요금액이 되겠네요. 6만원의 환입을 인식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이제 환입액을 물어봤으니까 6만원만큼 계산하면 되겠죠. 동일한 문제죠. 여기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거는 환입액 자체를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여기서 연도를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2년 지나고 2년 지났잖아요. 2년지라고1년지라고뭐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연도를 꼭 확인해야 돼요. 손으로 이제 계산하면서 확인을 해주세요. 꼭. 그런 거 빨리빨리 풀다 보면 그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사실은. 자, 그다음 에 이제 6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ABC가 1년도 1월 1일 내연수는 5년 잔존가치 영0 기장치를 20만 원에 취득을 했고 제품 생산을 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1년도 1 0월 3일, 1년 지난 다음에 순공정가치가 10만원이고 사용가치가 12만원,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12만원이 되겠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일년 뒤, 그러면 3년이 지나는 거죠. 어, 기상식 회수금액 가격이 15만원이 됐대요. 자, 그랬을 때 환입액, 똑같은 문제네. 그죠? 그러면 1, 2, 3개년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문제, 환입액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그환입되는 시점까지 손상이 되지 않았을 때의 강가상각비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때 장부가액을 먼저 찾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내용은 똑같이 이제 볼게요 처음에 이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상각을 하고요 그 상각비를 계산하면 어, 16만 원의 장부가액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큰 금액인 회수 가능가액만큼 손상이 이루어졌을 거야 4만 원 만큼이 그리고 렇죠그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다시 2년 동안 뭐랄까요 어, 강가상각을 하겠죠 강가상각 하면 여기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6만 원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환입을 해야 되겠죠 계수 가능가가 그러니까 15만 원인데, 저게 한도 내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손상이 없었다면, 그 금액은 3년 동안 상각을한 후의 금액이니까 8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환입할 수 있는 금액은 2만 원이 되겠다. 연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사실은 전문자하고 똑같죠. 그죠? 그 내용 자체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만 원이 되겠네요. 한번. 자, 6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관이 기계장치에 관련된 자료인데, 어, 3년도에 감가상압비 A하고, 그 다음에 환입액 B. 요걸 한번 계산해 보래요. 어, 내용을 보니까 1월 1일 날천만원에 샀어요. 내용수 5년 잔존가치형 그러면 200만원씩 상각이 되겠네. 그 다음에 2년말. 그러면 2년 지난 거죠, 지금. 음,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제품 생산한 수요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2년말 기계장치의 매가 가격이 300, 매각 수초 20만원. 그 다음에 계속 사용가치 아, 372만원. 자, 여기서는 뭘 어 주어졌냐면 매각 가격하고요 매각 수수료 자이두 개를 고려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 순공정가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예, 순공정가치를 여기서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음. 그 다음에 3년 말에 기장치를 이용해서 생산한 제품의 수요가 어쩌고저쩌고 돼서 회수 가한가액이 300으로 추정이 됐다 2년 말에는 회수 가한가액을 제시를 안 해줬고 여기서는 회수 가능가액이 제시가 안 됐어요. 대신에 두 가지. 순, 공정가치와, 그 다음에 사용가치. 이두 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찾아봐라. 이런 내용이고, 그죠? 음. 그걸 가지고 찾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음. 자 일단 어 1000만 원에 이제 취득을 했고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이제 상각을 하게 되면 요만큼 상각이 됐고 600만 원이 되겠죠. 음. 자, 그리고 회수 가능 가액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회수 가능 가액에서는 300만 원에서 20만 원그뺀순 공정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거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372만 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이제 손상 차손이 인식이 되겠죠. 여기서는 2 28만 원이 손상 차손 인식이 됐겠네 자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강가상각은 어, 요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248만원이 된 상태에서 이제 환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환입의 한도를 먼저 봅시다 그러면 400만원 이제 환입의 한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회수 가능 가격이 얼마 300만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환입은 요금액이 되겠네 그죠 여기서 물어보는 건음뭘 물어봤냐면 강가상각비 3년도에 강가상각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환입액 물어봤어요 일단 환입액은 요금액 52만원이 될 테고요. 감가상압비는 얼마가 될까? 요 3년도에 감가상압비. 요 금액이죠? 요고, 어.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 한도로 구하기 위해서 한 거고 감가상압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게 감가상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환입액이 되겠죠. 두 가지를 물어봤죠. 감가상압비가 음, A니까 124만원이 A, 그 다음에 환입액은 52만원이 되겠다. 2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 문제.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6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5번 서울이 1년 초에 기계장치를 200만원에 취득을 했고 기계장치 내용 수는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20만원, 정액법이래요 그 다음에 2년 말, 그러면 1년 초, 그 다음에 2년 말이니까 2년 뒤네, 순 공정가치가 80만원이 됐고, 이렇게 이렇게 됐대요 거기에서 유용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액을 구해봐라 여기서 는 손상차손만 구하는 거네, 더 쉽겠네요 그렇죠? 이걸 볼까요? 일단, 200만 원에 이제 취득을 했어요. 자,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사용을 했죠. 거기에서 164만 원이 됐을 거야. 예, 여기서는 잔존가치가 20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문제 읽을 때. 어, 잘못하면, 하던대로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큰 금액이 회수 가능가에게 되겠죠. 어, 90만 원. 그러면 그만큼 손상 차손이 인식이 되겠죠. 여기서 손상 차손액을 구해받았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네. 그죠? 64에서 74만원이 되겠네. 음. 74만원에 손상 차손을 인식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6번은 굉장히 말이 많죠. 예, 보니까. 어, 1년부터 3년만까지 새로운 품 생산 공정을 개발을 위해서 1년 동안에 200만 원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에 1년도 10월 10일에 어, 인식기준 충족한데요. 자산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지출된 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10월 10일과 12, 아, 12월 30일 사이, 즉 1년도에 200만 원 지출액 중에 50만 원은 자산이 인정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자산 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생산공정 노하우를 위해서 회수원의 가격이 이제 100만원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300만원 추가로 이제 지출했대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220만원 추정이 된다. 자, 아, 어, 2002년도에 이 생산공정과 관련해서 재무제표에 손상 차손인 지간금액 여기서는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이에요. 어, 무형자산 쪽은 이제 뒤에서 또 보겠지만 손상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본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상황을 이제 판단 해보면 말이 길 때는 잘 읽어가면서 체크를 잘 해야 돼요. 지금 지출이 발생을 했는데, 1년도에 지출이 발생했는데, 200만원 지출이 발생했어요. 근데 10월 10일, 아, 여기 10일이. 10월 10일까지는 150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인식 요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지금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되는 개발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이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1년도에는 추가로 얼마가 지출이 됐냐면 50만원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2년도에는 300만원 지출이 됐어요. 결국 자산은 총 350만원의 지출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지금 그리고 개발 중이라는 얘기죠.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산이 된 거니까 자산 가액은 0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년도에 추가로 50만원 지출했을 때그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자산으로 12월 31일 날 계상이 될 거예요. 그죠? 렇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손상검사를 할때 손상검사 할때 무용자산에서 손상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용자산손상에서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내용수가 비안정적인 무용자산, 그 다음에 아직 사용하지 않는 무용자산, 사업결합에 따른 영업권, 얘네들은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되는 애들이죠. 자 여기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무용자산이 얘야. 지금. 지금 개발 중인데 자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매년 손상 검사를 해 줘야 되는 놈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손상 검사를 하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손상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회수 가능 가액이 얼마래?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수 가능 가액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손상이라는 건저 어, 회수 가능 가액이 떨어졌을 때 그만큼 손상사서 인식하는 거지, 다시 올려 가지고 재평가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 여기서는 회수 가능가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산 손상이 없었다 하고 끝나는 거야.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00만 원 지출하게 되면, 자산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제 350만 원이 된 거예요. 30, 50만 원과 그 다음에 300만 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손상 여부를 판단 해줘야 되겠죠? 음. 근데, 어, 회수 가능가액을 판단해 보니까 얼마래요? 220이래요. 그러면 손상이 발생을 했네. 그렇죠 이만큼 손상 발생한 거예요. 130만큼.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할 건 없어요, 사실은.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일단 이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얘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렇죠?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산을 계속 계상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매년 손상 검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손상이 발생되면 손상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인식했던 부분 자산, 그 다음에 추가로 지출된 그 부분까지 해서 누적된 금액이 지금 현재 자산으로 계상되고 있고. 그 금액과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음.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손상 차손이 발생이 되는데, 350과, 그 다음에 어디였지? 어, 220의 차이만큼, 손상 차손 130이 어, 발생이 될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러면 6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보니까 1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영업용 차량 반법 차량이에요. 오타가 이렇게 났네. 음. 네, 10년이고, 잔존가치 영, 그 다음에 3년도 초, 그러면 1년도 일, 어, 이런 일이라 했으니까 1년, 2년, 이렇게 2년 썼네 장부금액이 750인데 그 국세는 영업용 차량 운반구를 원가 모형 적용하고 있고요 저액법 쓰고 있대 그 다음에 2년도 말에 손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대요 그리고 영업용 차량 운반구와손 아, 순공정가치에 대한 자료가 사용가치에 대한 자료가 이렇대요 자 보니까 순공정가치, 사용가치가 나왔어 3년 말, 그 다음에 4년 말 일단 손상은 3년 초에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사용가치와 그 다음에 순공차치가 나온 거야 그리고 취득을 1년도에 했어요 근데 취득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자 그리고 어, 4년도에 포괄손익계단 단계순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단계순익 예.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일단 4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죠 처음에 얼마에 취득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근데 2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강가상간 누객이 요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2년도에 최초로 손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초로 손상이 발생된 거야. 그죠? 그러면 죠그 여기서 이제 손상차손이 인식이 됐겠죠? 그 금액이 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손상차손 누객 50만원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럼 결국 취득원가는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요금액다하면 되겠죠? 그럼 저 취득원가 A는 얼마예요? 1 천만원이라는 얘기네 결국. 어. 자 이걸로 역으로 시도 원가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50을 가지고 이제 계속 어뭐 산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상황에서 750을 가지고 산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환비가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650 어, 656만 2천 500원 이게 이제 장부가액이 나오는 거고 회수 가능가액을 보니까 680 그러면 증가를 했네 일단 그죠. 자, 그러면 한도로 봐야 되겠죠? 천만 원에 대해서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기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즉, 686만 원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가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상각을 하게 되면 688만 원이 되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7년 가지고, 여기서는 10년이었죠? 여기서는 8년, 여기서부터 이제 7년이 되겠지. 그래서 686만 원을 가지고 7년 동안 생각하면 588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이제 한도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해수가능까 이거 640이고요. 자 한도로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600만 원이 돼요. 어차피 1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10년 동안 하게 되면 네번 하게 되면 6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까지 환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하죠. 왜냐면 얘가 여기서 다시 이제 또 손, 어, 저기 봐 간간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금액만 잘 찾아주면 돼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 저만큼 이제 환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전에 장부가액과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어, 어, 저기 봐, 어, 4년도 말 장부가액, 그 차이가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죠. 그럼 환입액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단기손익은 결국 얼마가 될까요? 단기손익은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되겠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죠. 여기서 물어보는 건. 지금 단기 순익에 미치는 영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음. 그럼 결국 단기 순익은 그두개 금액의 차이가 될 거예요. 여기가 단기 순익이 되겠죠. 그렇죠? 음. 감가상각비는 마이너스, 환입은 플러스. 결국은 단기 순익은 그 차이 금액. 그렇죠? 이것만 음. 잘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 그림 그리는 게 조금 복잡하죠, 이게. 그렇죠? 어.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환입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취득원가를 구해야지 일단 여기서는 취득원가를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한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취득원가를 처음에 구하는 걸 먼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게 어려울 건 없어요. 조금 이제 숫자들이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렇지 나머지는 그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67번 문제는 이렇게 보고요. 6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모든 유용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 적용하고 매 결산일에 손상 여부를 검토를 한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어, 재부상 대표 에 인식해야 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한번 계산해 봐라. 자, 보니까 대안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자산 중에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해 어려워 현금 창출 단위로 구분하고 있대요. 음,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한 손상이네. 그 다음에 동현금 창출 단위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배부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2 0 0 0년도 말에 감가상각 어, 반영 후에 손상차손 인식 전에 현금 창출 단위를 구성하는 개별 어 건물 기계장치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9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었대요 음. 그 다음에 현금 창출 단위에서 영년 말에 회수 가능액을 1,100만원이구나 아, 1,100만원 추정했고 어, 어쩌고저쩌고 써있네 그 다음에 손상차손 인식하기로 했대요 음. 그러면 현금 창출단위에 대한 손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현금 창출단위에 대한 손상 어떻게 하죠? 어, 전체를 손상하는데, 장부가을 손상하는데, 현금 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은 첫 번째 영업권이 있다면 그걸 먼저 손상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부가에 비례해서, 장부가의 금액에 비례해서 손상을 하죠. 어,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 대안이 가지고 있는 걸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건물 가지고 있어요. 음. 감가상각한 후에 기말 장부가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건물은 900만원짜리였고 그 다음에 기계는 300만원 그 다음에 영업권이 있어요 얘는. 영업권이 100만원만큼 있는 상태예요세 개를 다 합해보니까 1300만원인거죠. 그 다음에 회수 가능가액은 1100만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면 여기서 1300에서 1100만원으로 얼마? 200만원이 떨어진 상태죠 지금. 자 이제 손상을 이제 해봅시다. 첫 번째 1차로 영업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영업권의 100% 한도로 일단 손상을 하죠. 그럼 여기서 200만원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100만원은 영업권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1차 손상 인장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손상금액 이제 나머지 1 0 0만원은 이제 손상을 해야 되겠죠. 그 100만원 손상은 건물과 기계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거야. 자 건물과 기계에 대해서 손상을 할땐 어떻게 하죠? 장부가액 비율로 하죠. 그래서 저 건물과 기계를 합해 보니까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1200이에요. 지금. 1200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기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그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75%는 건물에 대한 손상, 그 다음에 25%는 기계에 대한 손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건물 900만 원에서 손상된 75만 원을 빼고 나면 825만 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300에서 25만 원 빼고 나면 275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손상 후에 회수 가능까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손상을 하는 게 현금 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이죠. 현금 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은 첫 번째 영업권이 있느냐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권이 없으면 장부가액 비율로 이제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음. 자 어, 여기서는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어, 뭐 장부 금액 물어봤으니까 아까 그 금액을 계산하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6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 1년도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기계 장치를 어, 취득했는데 1년도 12월 31일 기장치 회수 가능 가액이 어쩌고저쩌고 됐대요. 그다음에 어 2년도 1 2월 31일 년 지난 다음이네. 회수 가능 어, 순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가 각각 400과 500이 됐대요. 그다음에 회수 가능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 75만 원에 손상 차손을 이제 환입을 했다. 어, 여기서 환입했다고 이렇게 나오네. 자, 그리고 1년도에 손상 차손 어 보니까 환입한 금액이 나왔어. 환입을 했는데 그 전에 손상된 금액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 음. 그러면 역으로 손상 차수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내용을 볼까요? 일단 상황을 보니까 8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가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손상이 발생한 거죠. 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각을 했다가 다시 이제 환입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환입을 했을 때 얼마냐? 보니까 어 뭐가 나왔냐면 회수 가능가액이 어, 사용가치가 40, 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아, 순공정가치가 아, 400만원이고 사용가치가 500이래요.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인 500만원으로 이제 환입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회수 가능가액만큼 환입을 할수 있다, 없다는 아직 판단 못해요. 왜냐면 이게 한도 내에 있다면 환입이 가능하지만 한도 밖에 있다면 환입을 할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한도까지만 환입이 되니까. 자 그리고 어. 음, 75만원의 손상차수를 환입을 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800만원을 샀고 그 다음에 5년에 잔존가치 200만원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 장부가액 금액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게 한도가 될 테니까 어쨌든 간에 그죠?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560만원이 된 거예요 지금 한도가 그럼 결국 회수가액까지 환입을 할수 있겠네 그죠? 어. 그럼 여기, 여기서 500만원까지 환입한 금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75만원이 래요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뭐가? 이 금액이 나오니까. 500만원에서 75만원 환입한 아, 자, 이 금액에서 75만원 환입한 게 500만원이니까 결국 저 금액은 저 금액에서 500만원에서 75만원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풀면 다 끝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 금액은 결국 425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0으로 추정해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저 A는 어떻게 될까? A는 여기에서 감가상각을 한 후의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A에서 A-200, 200은 잔존가치죠 그거를 4년 동안 나눈 게 425만 원이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 A는 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끝났죠? 음. 이게 5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800만 원짜리 1년 감가상각한 후의 금액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800만 원짜리 1년 감가상각한 후의 금액이 되겠죠. 음, 그래서 손상은 180이 발생을 했다. 자, 뒤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 찾아 들어갔는데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건 환입 판도. 근데 환입 판도를 봤더니 어, 회수 가능 가보다 높더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 회수 가능까지까지 했을까요? 만약에 이 금액이 요 위에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게 75만 원이란 얘기죠. 그때는. 그때는 또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진 거지. 그죠? 음. 그때는 이제 새로운 답이 나오겠죠. 어, 아시겠죠? 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손상 차수로 180만 원이 이제 인식이 될 거예요. 자 이제 7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서는 국세가 2001년도 1월 1일 어, 기기장치에 200만 원을 취득을 했고 내년 수는 5년이래요. 그 다음에 전종 가치 0이고 동기계장치의 원가 모형을 적용해서 정액법을 생각하는데 기계장치 회수 가능액은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자 내용을 보니까 지금 회수 가능액이 나왔고 연도가 이제 쭉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자 그리고 4년도에 그 재무 상태표 인식될 기계장치 손상 차손 누계액을 물어봤어요. 손상 차손 누계액은, 손상 차손 누계액 잔액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 지금, 그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손상 차손 인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상 차손 손상 차손 누계액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 내용을 볼게요. 음, 일단은 얼마에 주고 샀냐면, 200만원 주고 샀어요. 음. 그리고 그걸로 이제 삼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160만원이 됐겠지. 자, 여기서는 일단 손상이 없었다는 가정하에서 쭉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에 어, 그, 그 자산은 200만원, 160, 120, 80, 40 요게 이제 됐겠죠. 자, 근데 보니까 1년 말에 160만원이었어요. 회수관액이. 그러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네. 일단. 자, 그 다음에 2년도에 얼마냐면 90만원이래요. 그러면 90만원만큼 손상이 발생했겠다. 그렇죠? 손상이 발생된 시점은 2년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손상 차수는 30만 원이 나왔겠죠. 그럼 이제 90만 원까지 이제 삼각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남은 연수 동안 상각을 해보니까 60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3년도 말에 얼마냐면 이게 회수 가능가액이래요. 그럼 여기서는 손상이 없었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어, 상각을 하면 30만 원이 됐는데, 4년도 말에 회수 가능가액을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 위에 있겠네요. 일단 100만 원만큼 회수 가능가액이 됐어요. 그 여기서 이제 환입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럼 환입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다 구해놨으니까. 이 금액이 이제 환입되겠죠? 10만 원만큼. 그죠? 그러면 손상 차선 두개 남아있는 건 얼마일까요? 30만 원 손상 차선 계산했으면 그만큼 두개 계산했겠죠? 그럼 여기서 10만 원 환입하면 그만큼 없어지겠지. 남아있는 건 20만 원 남아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음. 그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여기 손상이 발생된 시점을 보자고요. 감가상관 누개액은 이만큼 계산이 됐겠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 누개액이 이만큼 계산돼서 90만원짜리 장부가액이 표시가 됐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 90만원짜리 장부가액을 이제 표시해 보면, 기계 일단 200만원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관 누개액 80만원. 그 다음에 손상차손 누개액, 얼마냐면 30만원. 이렇게 이제 됐겠죠. 그래서 90만원짜리 기계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죠? 이제 여기를 보자고. 여기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추가로 얼마만큼 이만큼 더 나온 거죠. 그 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나온 거 2년 동안 거기 요만큼 있었겠죠. 어. 자, 그러면 이 40만 원 어, 손상차손 환입이 된 후에 금액. 일단 기계 취득원가 200. 그다음에 누계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제? 80만 원짜리가 140이 됐겠죠. 왜냐면 하 여기서 추가로 발생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90만 원과 30만 원의 차이. 얼마? 60만 원이잖아. 그죠? 60만원 더해주면 140이 됐겠지, 뭐. 그죠? 음. 그 다음에 손상 차선은. 여기서 환임이 10만원이 됐죠? 10만원이 없어졌겠죠? 그러면 여기 20만원 남아있겠네. 됐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고 나면 얼마예요? 40만원. 요금액이 된단 말이야. 그죠? 음. 이게 이제 표시됐을 때그 내용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표시됐을 때, 처음에 표시되는 저 금액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그 손상차손 환입이 된 후에 그 금액, 거기에서 손상차손 누계액을 보면 처음에는 30만 원, 그 다음에는 20만 원. 이게 이제 잔액이 되는 거죠. 손상차손 누계액의 잔액을 물어본 거니까 20만 원이 될 거예요, 답은. 자, 이해가 되시죠? 어. 이 부분들이, 어, 여러분들은 이제 손상차손 어쨌든 간에 이거 다 계산하고 나면 장부가액은 40만 원이에요. 어. 저기서는 이제 90만 원이었고. 어, 그거 걸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그렇죠? 음. 음. 자, 7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 1번 어, 보니까 세무가 2001년 초에 내용수 5년 잔존가치형 기계장치를 450에 매입을 했대요. 음. 그다음에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데 50만 원 지출. 이 설치 장소 준비원가 어디에 들어가죠? 취득 원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어. 그다음에 어 기장치 원가모형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대요 그다음에 회수 가능액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순공정한 제 사용 가치 둘 중에 큰금액이 되겠죠 일단 자 그랬을 때 회계처리 내용을 옳지 않은 것 회계처리 내용들을 물어봤네 어. 일단 상황을 보면 1년도 하고 2년도 처음에 이제 500만원 이제 취득을 했고요 왜냐면 450에다 플러스 50한 거예요 지금 450에 매입을 했는데. 준비원가 50만원 들었으니까 음.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장부가액은 400만원이 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 1년도 말에 회수가한가액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회수가한가액을 보니까 1년도에는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180과 20중 큰 금액인 아, 아 180만원과 200중 큰 금액인 200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손상차손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4년 동안 생각을 해서 150만원이 될 거예요. 두 번째 회수 가능가액, 이제, 봅시다. 일단, 한도는 일단 정해놓고요. 두 번째 회수 가능가액은 둘 중에 큰 금액, 250과 350. 그러면 350이 되겠네. 그러면 환입은 300까지 이루어지겠네요. 그래서 환입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다. 음, 뭐, 나머지 상황들은 크게 없네. 여기서 보면, 이제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1년도 감가상각비 요거죠, 요거. 이거? 요거 100만 원이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맞겠다. 자, 두 번째. 1년도에 인식할 손상 차손. 손상 차손 금액은 요 금액이 되겠죠? 음. 그러면, 어, 1만 200만 원이네요. 어,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손상 차손 환입액을 물어. 요거, 요거 물어보 거네. 어. 환입액은 얼마예요? 300과 150 차이 150이 되겠네. 그죠? 여기 150. 어, 이거 맞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도 인식가 감가상압비는 얼마냐? 2년도 인식가 감가상압비 요거 얘기하는 거네. 그리고 네, 200만 원에 대한 그 4분의 1, 50만 원이 되겠죠? 음, 이것도 맞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년도 말에 기기한치 장부금액, 얼마죠? 장부금액은 어디? 여기가 되겠지? 네, 350이 아니라, 그죠? 환입의 한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됐죠? 자, 7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1년도 1월 1일 내금수 10년 잔존가치 0인 건물을 2천만 원에 취득했고 정해법 상가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2년도 12월 30일 회수 가능가액이 얼마냐? 1,280. 음, 그 다음에 어 3년도 회수 가능가액이 1,600. 그러면 일단 1,2,3 이렇게 이제 되는 거네요.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세요. 단기순이익. 자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2천만 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상각을 했어요. 그러면 1,600만 원이 됐겠고, 거기서 이제 손상이 이제 발생한 거죠. 음. 회수 가능 가액이 1,280이 됐대요. 그러면 손상 차손 인식이 됐겠지. 자 그리고 그걸로 이제 상각을 하고 나면 어 1,120만 원이 될 거예요. 이제 1,280을 가지고 3, 8년 동안 상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도를 보니까 일단은 1,400 이제 한도예요. 그리고 해수근한가액이 얼마냐면 1600이래요. 그럼 환입은 여기까지 이루어지겠네. 그렇죠?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죠. 단기손익은 환입액은 플러스 감가상합비 마이너스. 이거만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여기서 보시면 감가상합비는 요만큼이에요 직전 장부가액과 지금 장부가액, 즉 손상환입되기 전 장부가액 그게 감가상합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환입액은 그 장부가액과 그 다음에 한도까지가 환입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계손익은 요만큼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단계손익은 여기하고 여기 여기가 될거예요 그죠? 요만큼 이게 이제 단계손익이 되겠다 단계손익 구하는 방법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계손익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기 이제 환입되는 금액 여기서 이제 한도가 여기니까 어, 여기 환입되는 금액 여기하고 그다음에 직전의 장부가액 만약에 이 회수 가능 가액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럼 요구하고 요구하고를 비교해야 되겠죠? 예 그게 단계손익이 되겠죠? 예. 환입되는 금액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는 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네 강가상업비가 더 크니까 그렇죠? 예. 이거, 기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73번. 자, 간평은 2001년 초에 기장치를 10만 원에 시도 하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어, 냉수 5년이고, 잔존가치형 이건 이제 재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 지금. 그죠. 그리고 정의법으로 생각을 한대요. 음, 다음 연도별 기장치의 공정가치 회수관을 가리이다 자, 보니까, 공정가치는 8만 8천 원, 회수 가능가액은 9만 원, 그 다음에 6만 원, 4만 8천 원. 자, 간평이 2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관련해서 2002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세, 단기순위까 기타포괄에 미치는 영향, 이두 개를 물어봤어요. 단기순위까 기타포괄이에요. 이거하고 이거, 그 다음에 재평가금의 일부를 이익으로 대체하지 않는데요. 자, 상황을 봅시다. 지금까지 원가 모형만 적용한 내용들을 쭉 이제 봤었죠. 재평가를 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손상, 어떻게 할까? 뭐, 똑같이 보면 돼요. 자, 일단 10만원 가지고 이제, 아, 어, 저희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8만원이 이제 될 거고요, 일단. 자,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가액을 이제 보니까, 공정가치는 8만 8천 원이었고요. 회수 가능가액은 9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공정가치만큼 증가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손상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 그 금액보다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이만큼 뭐가 돼요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평가 이음이 이제 생겼겠죠 자 그리고 그걸 이제 가지고 손아 저기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이제 66,000원이 됐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봅시다 어두 번째 그어 공정가치와 그 다음에 회수 가능 가액을 보니까 공정가치는 6만원이고 회수 가능 가액은 48,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발생한 거야? 손상이 발생한 거야. 손상이 발생했을 땐 재평가하지 않아요. 손상 차수로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6만 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손상을 이제 해야 돼. 자, 손상을 하는데 기타 포괄 손익이그 전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죠? 그거 먼저 감소를 시키죠? 그 다음에 손상 차수 인식이 되죠? 그거 하나 체크를 하면 돼요. 자, 이제 봅시다. 여기. 그 전에 있었던 8천 원만큼의 기타 포가 손익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손상 이루어진 거야, 그죠? 그래서 그 기타 포가 손익 8천 원만큼을 감소시키고 나머지는 단기 손익인 손상 차손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기타 포가 손익 감소액은 8천 원이 되고요. 6만 6천 원에서 8천 원 빼면 5만 8천 원이 되겠지. 거기에서 4만 8천 원으로 손상 차손이 이제 인식이되겠죠 아는 만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음. 어, 단기 순이니까 4년 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니까 기타 포괄손익으로 물어봤어요. 일단 기타 포괄손익 찾았네. 마이너스 8천원. 자, 단기손익 얼마? 마이너스 -10, 1만원이에요. 10,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감가상각비가 그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단기손익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비 22,000원까지 고려를 해서 단기손익은 32,000원이 될 거야. 저 여기까지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재평가된 자산에 대한 손상이에요. 그 어렵지 없죠? 어려울 거 없죠? 예.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32,000원 감소하고요. 기타 포가소닉은 8,000원 감소한다. 예. 네. 음. 자, 어, 일단, 네. 일단 손상에 대한 사항이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투자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투자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들은 뭐, 이론형의 문제도 중요하고, 계산형의 문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투자부동산 쪽에서는.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투자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습니다